네, 시장. 다시 지금 이중간 가서 보. 사실 지금 날씨가 y 중간해가지고양 job. 양 m 보 l e You know what you want? y o 가 know what y 결런생활이 어떤지 궁금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비법? 우리만의 비법? 사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부관계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을 제일 많이 내세울 수 있는게 부부가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그... 사실 뭐 가족이니까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뭐 이기고 지고 문제는 아니지만 어 내가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게 진짜 이게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어, 어, 우리 남편 최고야 뭐 우리 남편이 뭐 제일 잘하네 뭐,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뭐 약간 사이가 조금 삐그덕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그게 결국엔 나한테 다 돌아온 것같더라고 음.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, 자기가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할 거고, 내가 자기를 좀더 높여주는 행동을 하면, 행동이나 말을 하면, 자기도 나한테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해줬던 것 같아. 상대방이 칭찬해주고 하는 게,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편하더라고. 음. 막 잔소리 하면서 이것 좀 해, 저것 좀해 하는 것보다, 기왕이면, 아, 자기가 이거 잘하니까 이런 거뭐좀 도와주면 안 돼?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서로 관계도 없고 부드럽단 말이지, 자기도 더뭘더 어,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도 느껴지고.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한다는 게두 가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. 그렇 그래서 막 수십 년을 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음. 이 상대방의 가족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어.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어,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그거가 못 마땅해서 주위의 친구들이 막 서로 이집 챙기고 내집 챙기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. 음. 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몰래 더 챙겨주고 남편은 뭐안 챙겨서 내가 더 챙기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알고 알고 봤더니 부인 몰래 막 자기 집에 이렇게 챙겼다더라 저렇게 챙겼다더라 막 이런 거 갖다 줬다더라 막뭐 음.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 그게 불화가 돼서 막 진짜 심하게 싸우고 막 그게 신뢰가 무너지면서 막뭐 경제적인 문제까지 서로 뭐 분리해서 관리하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신뢰가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먼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부모님을 내가 먼저 챙겨야 될 거였으면 내가 먼저 남편한테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? 이 이렇게 제의하는 거 그리고 내 친정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먼저 내가 사실 그게 우리 집이 터 말하기 힘든 게 있잖아 자기가 먼저 뭐, 처가에는 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? 이렇게 하고 똑같이 설날에 이렇게 가서 세배드리고 용돈을 드릴 때도 우리 집에서 드릴 때는 자기가 드리고 시댁 가서 드릴 때는 내가 드리고 우리 자식들이 장가 잘 갔구나 며느리가 나에서 챙겨주는구나 아들이 더잘갔 차이가 더잘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길게끔 보여드리고 우리 앞으로 서로 부모님은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게 아니라 당신 부모님 내가 챙길게. 그래서 내가 시댁에 잘하면 남편도 더 고마운 마음을 잘할 수도 있을 거고. 응. 근데 그두 사람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. 조금 성격상 못하는 음. 사람이 있을 수도, 너무 바빠가지고 음. 신경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. 음. 잘하는 사람이 아니, 주도하는 아니. 게 맞는지. 그러면 분명히 불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무조건...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협의점을 찾아야지. 내가 뭐,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시댁에만 더 잘하고, 친정에는 뭐 자기가 해줄 거를 좀 내가 그냥 바라기만 하다가 이렇게 아니라, 내가 시댁에 그만큼 잘한 만큼, 똑같이 친정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 내가 뭐 크게 더 바라, 바라거나 하지 않아도 그동등한 입장이면 될것 같은데? 그러니까 무조건 뭐 용돈 드리는 건 똑같이 뭐 이번에는 뭐올 여름에는 뭐 시댁 가족이랑 같이 보냈다면은 가을에는 뭐 친정 가족이랑 어디 놀러가고 이런 것만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하나의 가족도 어떤 작은 사회 공동체 잖아 음. 그래서 그냥 최소한을 지켜야 될 그런 룰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 딱 정해놓고 똑같이는 하겠지만 그게 이제 서로 기왕이면 음. 어. 당신 지금 내가 먼저 챙기고 음, 그런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... 겉으로 보이는 걸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치? 먼저 배려하고 음. 상대방이 먼저 음.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내자 나는 거잖아?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서로한테 길들여지는 게 대,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? 음. 어, 이게 길들여진다는 게 어, 나는 굉장히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굉장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. 초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명히 트러블이 많았었지. 자기는 뭐 쓰든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 성격이었고 나는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정리도 원체 또잘 못하기도 하잖아 자기가 선택했던 방법이 나를 길들이면서도 길들여지게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자기도 나랑 똑같이 행동하면서 오히려 내가,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답답해서 좀 개선하게 되더라고 음. 자기가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어?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<웃음> 그게 <그래서>? 솔루션이야? <웃음> 아니 솔루션은 아니지만 어, 어느 어 정도는 상대방한테 조금은 합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맞...